26년 차 오디오 환자의 오디오룸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성을 다해서 갖춘 환경입니다. 예, 개인 사업자,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 사무실에서 남는 공간들을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공간이 좀 되다 보니까 계속 기기들이 좀 쌓이는 편이고 욕심이 좀 많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면부 쪽이 되고요. 스피커를 워낙 좋아해서 스피커를 여러 개를 좀 가지고 있어요. 다들 하나하나 너무 귀해서 JBL 4343 알리코입니다. 그리고 에어리얼 어쿠스틱 10T 구형 플래그십이죠. 소리 참 좋아요.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PL300 이것도 구형 플래그십인데 뭐 구형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지만 이것도 상당히 좋고 소니 센터 스피커 두 개를 서라운드로 쓰고 있습니다. 가성비 스타일이죠. WGG 스텔라라는 모델, 안 유명한데 이것도 소리 상당히 좋아서 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국산 크리스 네오세라믹 이라는 모델인데 아큐톤 유닛 있어서 이게 고급이지만 원래는 소리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튜닝해서 제 몸에 딱 맞게 쓰고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쓰고 있는 소리 정말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비비드 오디오 B1 이라는 모델이고 이건 리뷰를 했으니까 이쪽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참 오래 갖고 있었는데 다인 C4 장승처럼 생겼죠 그래서 천하대장군처럼 제 공간을 지켜주는 스피커고요 JBL K2 S9800 이것도 구형 플래그십 요때 요거 나왔을 때 제가 진짜 침만 잡지 보고 흘렸었죠 세월의 힘을 통해서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요런 것들 다 일일이 사서 나르고 신품 산게 거의 없어요 다 중고로 열심히 날랐답니다 앰프쪽 소스쪽 소개해드리면 에소테릭 P03 SA-CDT입니다. CDT인데 30kg이에요.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크렐 K, KBL 프리앰프 KPA 포노앰프 이건 아주 입자감이 곱고 약간 어둑한 느낌이 좋아요. 음, 오디오리서치 클래식 120 모노모노 진공관 파워앰프이고요. 이건 소닉 프론티어 라인 3라는 플래그십 프리앰프 구형이죠. 소리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에소테릭 D03 DAC 위쪽으로 스펙트랄 DMC-12라는 프리앰프가 얇아서 좀또 숨어 있습니다 4열 랙을 쓰고 있는데도 기기가 많아서 이렇게 짱박아놓고 쓰기도 합니다 스펙트랄 DMA-150S2 파워앰프입니다 일반적인 AP 클래스 TR 파워앰프랑 조금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트랜스로터 턴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진선 아이리스포 턴테이블인데 어, 요 둘이 같은 리지드의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라 둘 중을 한번 비교해서 이 지는 녀석은 장터행으로 될것 같습니다 어, 암을 두 개를 설치했는데 트랜스로터는 지금 암이 거치대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별도로 제작 의뢰해서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네트워크 플레이어로는 하이파이로즈 RS150 요것도 리뷰 최근에 했는데 뷰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헤론 포노앰프 진공관이죠 볼더 5 0 0 a 파워앰프 아래 기종 썼다가 너무 만족해서 500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마란츠 SR7010 AV리시버 이게 중사급 기종인데 애트보스 되고 하지만 어, 성능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 1순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기종들을 쓰는 게뭐 다른 공간 옆 공간도 지금 살짝 보이네요 <웃음> 뒤쪽으로 CD랙 공간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뒤편에 음향판처럼 그냥 놨뒀고요 원래는 입주했을 때 방으로 룸으로 만들고 들어올까 했는데 요 일룸 LP랙 9칸짜리를 여러 개를 두면 이렇게 방구획식으로 되겠더라고요. 전망도 살리고 채광이죠. 그래서 CD랙은 갈곳 없어서 뒤쪽에다 리클라이너 뒤쪽에 놨고요. CD를 가장 주력으로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클라이너 약간 밀고서 CD 찾아서 꺼내 쓰고 요리 클라이너도 오디오 사이트에서 옛날에 아마 오래전에 공제했는데 한 20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5년, 20년 쓰고 있어요. 색깔 조금 바랬지만 가죽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디오 인드림 시절에 했던 건가 그런 거 그럴까요. 이 타주화를 요게 c d 렉 안쪽에다 넣었습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여기 넣어봤는데 원래는 요 뒤쪽으로 있었는데 이게 좀 소리가 요 c d 렉에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도 한번 최근에 바꿨고 그래서 선들이 선 처리가 이렇게 됐고 뭐 공명정은 아닌데 한번 올려놔 봤고요 아기자기하게 방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AV 리시버 화면을 담당해주고 있는 소니 v w 9 0 e s 프레시에요 플래그십인데 4K 살까 하다가 훨씬 더 저렴하길래 저걸 한번 써봤습니다. 뭐 이런 장에뭐 이것저것 잡다구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유닛들 제가 자작도 하고 튜닝도 하기 때문에 유닛들 모아놨던 것들 에스터 원도 있습니다. <웃음> 아키톤도 있고요. 이런 이런 저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LP도 가지고 있고 잡다한 것들을 웬만하면 다안안 안 버리고 안 팔고 모으려고 하는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AV 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번에 이사하고서 130인치 DCS 전동식 광학 스크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전동식이니까 편하고 10인치 120인치 쓰다가 130인치 쓰니까 진짜 대화면에서의 10인치 차이는 진짜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의 사이즈로는 적당히 뭐 만족을 합니다만 이게 내려올 때 보시면은 컬이 좀 있어요. 130인치의 전동 슬라이딩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액자형으로 대화면은 가야 되는 것 같고 이쪽에또 채광이라 이렇게 할수 밖에 없었죠. 좀 마음에 살짝 안들지만 어, 설치가 힘드니까 이제 못 바꿀 것 같아요. <웃음> 아무튼 이렇게 소개를 들어봤는데 기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전부다도 아니고 이것도 훨씬 많거든요 오디오가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하러 방문하시는 분들 다샵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 정말 많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샵이 아닙니다 저는 번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고요 공간이 사업하면서 공간이 되는 곳마다 오디오를 놓다 보니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10년 전부터 오디오 개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디오 샵처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뭐 20년 전부터도 해왔던 생각인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꾸준히 제가 더 능력치가 높아지면 정말 어 일반 샵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 개인 거래보다도 더 정감 있으면서도 좋은 어 메리트를 가진 샵이 한번 되고 싶다는 욕심도 있는데 바빠서 아직 뭐 시도를 시작을 할 수가 없는지가 벌써 10년은 된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 재밌게 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수익도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7만원 정도 나오는 채널이었는데 요번 달에 저번에 지난 달에 1 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찌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것들이 다 오디오 케이블 사는데 기기 사는데 다십시반 돌아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제가 오디오 생활을 뭐 와이프를 설득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정말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일부분이 또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게 꼭 돈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험치와 그래도 이게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이거 리뷰를 유튜브를 좀 하는 건데 어 아무래도 비교다 보니까 쓰시는 기종을 어 제가 폄하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고 뭐 중국산이 별로라든가 뭐이 e, A라는 기종보다 B 기종이 더 좋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맘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더과감하게 이런 걸 해야 될지 기탄 없이 더터하게막 직설적으로 아 이거 진짜 쓰레기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속상하신 분들 없도록 좀더 가다듬은 정제된 내용으로 말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이웃이라고 해야 되나 구독하시고 계신 공돌이 파파님이 뭐 이사하신 것도 올리고 그랬는데 어, 그거 보고서 느꼈어요. 이걸 어, 오디오룸 공개도 아, 리뷰만 할게 아니라 뭐 팀만 올릴 게 아니라 아, 그런 생활적인 부분도 올리면 은 어, 사람들이 좋아하시겠구나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올려봤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내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집에도 있고 이 공간에서도 공간마다 저는 오디오를 좀 많이 놓고 있기 때문에 어, 반응이 조회수가 좀 나오고 좋아요가 많으면 은 다른 공간들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도 갖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다른 장 관점에서의 소개들도 좀한 번씩 기회 될 때마다 좀 편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